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노프입니다 요즘 모비피규어 세계에서는 신작 피규어들의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퀸스튜디오, 하토이 그리고 신흥강자 JND까지 특히나 JND의 할리키 같은 경우는 역대급 예약 경쟁이 있었는데요 저도 참전을 했지만 참패를 하고 음,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최근 예약을 시작한 피규어들 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규어들 을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수집 라인의 범위가 좁아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J&D 스튜디오에서 발표한 할리퀸 인데요 굉장히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퍼 리얼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이 정말 빡셌습니다 저는 뭐 예약 화면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미 와... 그래서 저는 예약에 실패했고요 혹시나 취소분이 나온다면 일단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셀리나 카일은 J&D 스튜디오에서 먼저 발표를 했었는데요 J&D 스튜디오 셀리나 카일 역시나 예약 경쟁이 상당했는데 저도 참전을 고민했지만 할리퀸 때문에 참전은 하진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셀리나 카일이라도 갔어야 되는 건데 J&D에 이어서 퀸 스튜디오까지도 3분의 1 사이즈의 셀리나 카일을 발표했는데요. J&D 스튜디오와는 다르게 엄청난 크기의 베드 포트와 함께 아리따운 셀리나 카일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엄청난 크기의 배트포드 때문에 사실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둘 공간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6분의1 사이즈를 기다렸는데 공개가 되었고 하지만 그 헤드 부분이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웃음> 6분의1 사이즈의 이 마스크 고글은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식모 버전 헤드는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너무 아쉬워요. 마침 제 장식장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선 예약은 해두었습니다. 핫토이가 썸머 쇼케이스를 통해서 엄청난 신제품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니 예약받은 거는... 만들고 계신 거죠? 너무 많아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언맨 네온테크 4.0 버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크 50을 모델링을 해서 만들었고요 블랙과 레드 아닌 주황의 조합이 오묘하게 섞여서 곡선이 이쁘고 굉장히 멋들어진 기체로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 네온테크 그 UV를 쐈을 때 모습을 못 봐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벌써 품절이에요 저스티스 리그의 사이보그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엉뚱하기도 스파이더맨 사이보그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슈트는 게임에서 나왔던 슈트인데 많은 분들이 낚였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핫토이에서 저스티스 리그의 사이보그 역시도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서 사이보그 제품만 출시를 안했었는데 드디어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자 그리고 제가 스타워즈는 잘 모르는 장르라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건데 만달로니안 아머리 버전이 나왔고요보 앞에 또두 개의 종류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타워즈는 너무나 많은 캐릭터가 나오고 이미 핫토이에서도 많은 캐릭터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작할 엄두도 안나고 스타워즈 영화를 아직 부끄럽지만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챙겨볼텐데 아 이거 보게되면 또 스타워즈도 모으는 거 아니야? 자 다시 마블로 넘어와서 이번에 블랙 위도우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역시나 맞춰서 블랙 위도우 피규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블랙 위도우 화이트 슈트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에 이어서 검은색 블랙 슈트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랙 위도우에서 나왔던 레드 가디언 캐릭터의 하토이도슥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블랙 위더에서 나왔던 옐레나 역시 나올 거라는 근거 있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뭐 나온다면 뭐 좋긴 하겠죠 테스크 마스터도 나오는데 도대체 한 영화에서 몇 개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리고 오랜만에 데드풀 피규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데드풀스럽지가 않죠 기갑전사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아이언맨과 컬라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얘네는 뭐 맨날 데놈하고 캐릭터하고 이제는 아이언맨과 캐릭터를 상품시킨 것 같습니다 PPAP 뭔가 생김새는 아이언맨에서 나왔던 워머신과 최고가 약간 비슷하죠 다이캐스트 소재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한 면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더 묵직한 형이 하나 더 공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오위형 닥터 스트레인저 아니죠 no. 아이언 스트레인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인피니티 워에서 컨셉 아트로 공개가 되었고 촬영을 약간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인피니티 워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뜬금없이 아이언 스트레인저가 핫토이에서 피규어로 발표를 했습니다 나노 슈트를 입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가슴팍에는 이 타임스톤이 박혀있기 때문에 아이언맨 슈트를 모으시는 분들은 또 구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언맨 슈트는 모으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매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다리고 고다리던 아이언맨 마크1 다이캐스트 버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 출시했던 마크1도 지금 굉장히 귀한 매물이어가지고 프리미엄을 어느정도 감수를 하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요 저 역시도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언젠간 나오지 않겠어? 라는 마인드로 지금 기다렸고 그 언젠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다이캐스트 버전으로 나왔단 말이죠 다이캐스트 버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묵직함 그리고 내부에 그 세세한 디테일이 굉장히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로 작동되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나? 돌아가나? 미쳐버리겠다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한가지 고민이 23년 3분기 출시에요 아직 어? 1년 남았다 마크85도 19년도에 예약을 해서 지금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한 8월은 돼야 받을 것 같은데 23년도 3분기 뭐 늦어지면 24년도에 받아볼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해보면 아이 기다림 그냥 마음 편히 24년도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예약을 해놓고 까먹기 기술을 실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더맨 블랙 골드 슈트가 공개가 되었어요. 아니 이거는 마블 측하고 상의가 된 거야? 아직 예고편도 안 나왔는데 맨날 레고가 스포를 해왔는데 갑자기 핫토이에서 야, 핫토이가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자, 아무튼, 블랙골드 슈트가 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공개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공개된 이미지를 자세히 보면 멀티버스가 확실하다는 게또 이게 또 이걸 또 찾아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걸 또 찾아냈어. 대단하십니다. 자 어쨌든 파이더맨 노웨이홈 공식적인 소식이 빨리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피규어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약하고 싶은 피규어는 정말 많은데 왜내 통장에 잔액은 채워지지가 않는지 귀멸의 칼날 피규어도 사고 싶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음. 부탁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